천일입니다. <웃음> 천일 법사에요. 어. 이 자리에서는 그 천일이 그 영상을, 아, 두번 찍, 두 번, 두번 찍네요. 그죠? 전에 그이 천일이 그 사철가, <웃음> 사철, 사철가 한다고 막 뚱땅거리고. <웃음> 네, 그데이래서 어, 이 천일이 그 여러분들 그 자꾸 물어요. 붙다 보니까 어 천지 아 그래 아이씨 한번 그 영상으로 여러분들이랑 어, 잠시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싶어가지고 어, 천지 오늘 영상을 올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김건희 김건희 여사 어, 일단 전제는 뭐냐면 이 천들은 정치적인 얘기를 별로 안 해요. 그리고 편향된 편향된 그러한 사고 방식을 아, 표출을 안 해요. 표출을 안 해. 아, 채널도 이제 사람인 이상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뭐 그런 거 있겠죠, 그렇죠?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만인을 상대하는 입장에서 그 얘기를 아, 편향된 한쪽 주장만의 그 얘기를 안 해요. 안 하는데 어, 일반 신도들이나 제자들이나 이렇게 왔을 때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은 개인적으로 일대일로는 그런 정치적인 얘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나눌 수가 있는데 음, 오늘은 이천일이 여러분들한테 해주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대통령에 당선돼 가지고 우리나라 5년 동안 대한민국을 끌고 갈수 있는 리더가 됐잖아요. 음, 응, 대단하서 전에 이 천일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응? 아실 거예요. 한참 그 윤석열이 그 대통령 되겠다고 나와서 움직일 때 김건희 김건희 여사가 이 천일의 그 여기 천황 정사 여기를 찾아와 가지고 봉투를 하나 주고 갔다는 거 전에 영상에 있어요 음? 찾아보세요 이쪽 코너에 있어요 이 거실 안에까지 들어와서 인사라고 한게 아니라 현관까지만 저 1층에서부터 계단 타고 올라와서 현관에서 봉투 하얀 봉투 하나를 줬고. 이 천일이랑 같이 있는 여자가, 어, 저거 어떡할까요? 그러래 어, 받아. 받아서 올려놔. 해가지고, 받아서 올려놓은 게, 그게 처음이었었어요. 그게, 그게 처음이었었고, 아, 윤석열이가 그 대통령을 된다, 대통령이 된다는 거, 이재명이랑 경쟁해서 이기고 된다는 것을, 이 천일은, 알게 뭐예요? 그죠? 천일이 아무리 도통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비가 아닌 이상 그 함부로 얘기를 못해요. 몰라 하고 어떻게 알아? 몰라요. 그런데 이 천일한테 신령님들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셔가지고 그 또한 천일이 유튜브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 또한 유튜브 있어요. 응? 그 한참. 그 유세하고 선거하고 막 그럴 때 그래서 그때 이 천일이 투표하는 날 투표하는 이 천일이 이미 뭐 꿈으로 알려주서 봤기 때문에 투표하는 날 누가 될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투표하는 당일 날 아침 아침 새벽에 전하는 인사를 올리고 전하는 인사를 올리고 바로 영상을 찍었어요. 영상을 찍어서 뭐라고 했느냐 윤석열이가 될 거다 하고 공문을 냈어요 근데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뭐가 있냐면 이천일이 공문을 하고 유튜브에 만방에딱고 알렸는데 응? 알렸는데 윤석열이가 떨어져 봐 윤석열이 떨어지면 이천일 완전 개박깔되는 거지 뭐 천일법사 그냥 날아가는 거야 여저거 쌓아 놨던 그 내공이고 나발이고 다 그냥 달라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위험부담을 천일도 알고 느끼고 있었지만 이 천일은 자신이 있었어요 왜 천일 생각이 아니니까 하늘에서 보여주고 신들이 알려주신 뜻이다 보니까 천일을 방송을 했고 바로 올려버렸어요 응? 바로 업로드 해버렸어 유튜브에 그거 찾아보세요있어요 응. 그러니까 그, 그 뜻에 대해서 천일이 그 하늘의 뜻과 신의, 신이 알려주신 뜻을, 뭐, 이렇게, 어, 진짜, 아유, 안 되면 떨어지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해? 이런,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어, 페이스북에도 아마 그때 당시올렸던걸 기억을 해요. 그랬더니, 일부 저자, 무당들이나 와서, 아, 윤성열이가 되면 안 되는데, 윤석열이가 뭐, 이런 사람도 있는 데 반면, 어, 윤성열이가 어, 파이팅 뭐, 이런, 이렇게 호불호가 딱 갈렸어요, 그때도.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제, 이 제자가 이 천일이 누구를 현혹하거나 뭐 사이비로 그게 아니라 어차피 천일도 뜻을 받아서 신의 뜻은 정확히 이것따라 하는 천일도 어떻게 보여요 뚜 열어봐야 알아 이제 투표 끝나서 확인을 해봐야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 뜻과 말씀을 부정을 안 하니까 천일은 새벽에 방송을 찍고 바로 올려버린 거야. 바로.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어?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 거야, 이제 윤석열이가. 인성열이가 됐어. 응? 제일 처음에 이 천일이 여기는 천왕정사. 여기를 찾아와서 김건희가 봉투를, 하얀 봉투 하나를 딱 주고 갈 때, 처일은뻥 했죠. 왜 그때 영상에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는 김건희, 김자도 몰랐어요. 윤석열이 윤석열이 자도 몰랐고, 전혀 아니면 관련도 없고 상관도 없고, 근데 느닷없이 김건희가 봉투를 들고 온 거예요. 윤석열이가 아니고 김건희가. 어, 이게 뭐지? 이래가지고 시작을 해서 이... 이 여기까지 왔는데 자 이제 이게 그 천일이 많이 거 방송을 해서 어 어쨌든 간에 뭐 혹시라도 이게 연관이 돼 가지고 계속 나머지 얘기를 풀을 기회가 되면은 뭐 김건희까지 쭈르르 풀어 풀어 는 보겠습니다만은 일단 오늘 얘기는 뭐냐면은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지금 당선인데 대통령 하니까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 그냥 뭐 어쩌다 대통령 그게 어쩌다 그냥 맞아요 응? 대통령 다 처음 하는 거지 그죠다 맞아 근데 윤석열 윤 대통령이 우리나라 5년을 책임지고 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고 한들의 뜻이 있어요 뜻이 있어 그게 뭐냐 그 얘기 오늘 요, 오늘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5년 동안 책임지고 가야 될 하늘의 큰뜻이게 바로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주창하고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그거를 우리나라에 뿌리내들어 펼치는 거예요 그거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뭐라그랬어요자 응? 공정 공정, 정의 응? 공정하고 정의롭고 누구나 평등하고 우리나라 사회는 여저껏 응? 여저껏 그 구한말 이후로 구한말 전까지는 기존의 양반가들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보니 불평등과 계급사회가 같이 존재하고 그렇게 왔어요 응? 그렇게 왔어 힘 약한 국가로서 어떤 그 사대주의에 속할 수밖에 없었고, 받들고갈 수밖에 없었고, 응? 세계 열강에 휘둘리고 살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런 그약국가 하나의 그 숙명이 과품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노비제도, 요게 신분제도가 철폐가 되고, 일본 애들한테 응? 그런 집 한동안 그 식민지. 생활을 받았고 응? 또 유교 전전도 겪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냐면 보통 많이 배우고 많이 깨친 분데 그래요 응? 뭐 후천계벽 굳이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아, 아시아 아시아의 맹주 장래 어? 프리로바드 아시아의 맹주 다더 나가서는 전 세계 지구상에서의 맹주가 바로 우리 동방예의주의국인 우리 대한민국이다. 하는 그러한 설들을 많이 해. 많이 얘기 떠들어. 얘기를 해. 어떻게 보면 사회비 교주 같은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그 오래전 많이 공부하시고 배우신 분들이, 깨치신 분들이 그러한 학설을 많이 자기 주장과 그러한 자기가 느낌, 그걸 많이 해, 풀었어요. 풀었는데, 우리나라가 구한말을 지나서 지금 2000년도까지 넘어오면서 기존에 뭐라겠 했어요. 일부 막그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일제시대가 끝나고, 응? 6.25를 겪고, 이런 두 번의 그 격동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그 모든 게 잔재 청산이 안 됐다. 잔재. 응? 다시 말하면 일본 애들 일본 애들 밑에서 어? 그 알랑바뀌고 살던 그런 사람들, 유2 5때부여가던 사람들 <웃음> 이런 게 깨끗이 청산이 안 되고 오다 보니 우리나라가 기존에 어떤 뭐가 있었냐면 대답 탑승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이리저리 요리저리 요리 삐삐 빠져당기면서 이렇게 왔고 그네들이 어떻게 보면은 여저껏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끌고 지배하고 왔어요. 근데 그 전체, 그, 그 전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네들이 그렇게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적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고 우리나라 발전을 이끌고, 아, 발전해가는 데서 토대를 이룰 수도 있었어요. 그게. 그게 우리나라 현재 지금까지 과정이에요. 그렇게 우리나라를 책임지고 끌고 온그 사람들의 어떤 그 공, 공과 노력을 무조건 처단하고 그걸 갖다가 해결하자는 게 아니에요. 인정해줘야 돼요. 인정해줘야 돼.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근대화에 초속을 닦고 우리나라 발전에 초속을 닦은, 인정해야 돼요. 반면에 그늘도, 도 있었잖아. 그 그늘? 또한 어떻게 부산물이거든. 그것도 인정해줘야 돼. 이거, 이건 잘했으니까 이건 까고, 이걸 뭐 못한 게 많으니까 잘한 것도 까고, 이게 아니라고. 어차피 우리는 근대화의그 소용돌이 속에서 치열하게 그렇게 겪고 겪고 왔단 말이에요. 그말속에 우리나라에 그게. 그러다 보니 지금에 와서는 과거의 그네들이 이루어놓은 공을 부정하고 버리고 까자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하되 여기까지 하고 딱 매듭을 줘야 돼요. 매듭을 줘야 돼요. 여기까지. 응? 됐어. 딱. 그러라고 생각하면 은 이거를 아 우리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 있죠. 뭐 하나 죽일라고 하면 어리버리 죽이면 안 돼요. 단칼에 그냥, 단칼에 죽여버려야 돼. 어리버리 죽으면은 설 죽여가지고 벌벌벌 이렇게 난리치거든. 응? 난리쳐. 그러려고 생각하면, 어, 이 천일이 만약에 제로 베이스, 제로 베이스, 0, 0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 0은, 0이라는 건 과거, 그러니까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응? 잘 들으셔야 돼요. 과거는 거기까지 딱 하고 한 매듭을 짓는 거예요. 그게 어디 여기까지. 딱 매듭을 쳐. 그렇게 하고 여기서 기존에는 기득권층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기득권층 있었어. 응? 할아버지가 자살하면 아버지 자살하고 아버지 아버 자식, 자식도 자살. 이런 식으로 왜? 그 기득권층들이 취하고 있는 부와 영광과 명예 이게 계속 세습 때 왔거든. 그렇다고 천재는 좌파 안 해요, 어, 좌파 아니야. 그네들이 노력하거 인정해줘야 된다 했잖아. 인정해줘야 돼. 인정해줘야 돼요. 부입부, 비익빈 이것도 어할수 없어. 이게 그 사회적인 파생물이니까. 응? 이렇게 온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해줘야 돼. 어. 그걸 부정하면 뭐요 공산당이요. 어, 공산당이. 안 돼. 인정해줘야 돼. 여하튼, 잘못됐다. 그냥 하는 말로, 잘못된 법도 법이거든. 아셨죠? 사회 전반의 부조리와 부조리와 폐악. 응? 불공정.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일소에 그냥 딱 잠재워야 돼요. 정리해야 돼. 그러려고 생각하면은 머리가 좋고,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유약하고 이러한 대통령은 안 돼요 그건 안돼 머리가 좀 나빠야 돼 어? 잔머리 안 굴려 대신 우직해야 돼 우직하고 칼자를 휘둘러본휘둘줄 아는 응? 칼은 아무나 휘둘리냐고 칼도 칼 나름이지 부엌 칼을 휘두르냐 장검을 휘두르냐 도끼를 휘두르냐 다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냥 우직하게 응? 우직하게 청산할 거 청산하고 청산 그냥 마이웨이 응? 그렇게 갈수 있는 그 누군가가 우리나라에서는 필요했어요 다시 말해서 동방의주의국인 우리 대한민국 이게 앞으로 앞으로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가려고 하면 지금 시기가 되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 이게. 응? 기존에,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호가호위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시간은 흘러가, 그냥 대대로 좋아, 잘 먹고 잘 사는 불공정이 판치고, 판치고. 내가 뭐 잘못했냐고. 응? 이렇게. 이 배운 것들이 더 지랄한다고. 그것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건들. 강남 가봐라 안 하는 사람 누가 있나 다 그렇게 하지 뭐 이런 생각들 그러는안 된다는 거죠 응?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게 사라진 지가 오래 없어 근데 전부 다 그런 면알니지만 우리나라의 그 전반 토대에 깔린 그런 것들은 바로 그런 것그 잘못된 그러한 일들이 어전고 쌓이고 쌓이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1년 2년 안에 청소가 안되니까 5년 안에 청소하고 싹정지작업할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전체 누구나 누구나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평, 똑같이 기회는 평등하고 조건 또한 똑같고 이러한 기준 이러한 기준을 마련해서 다시 여기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크게 성장하고 크고 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기준 이거를 누가 해야 되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윤 대통령 자식 없죠 없어 없어요 어릴 때잘 살았어 학교 다닐 때 그냥 잘 살았어 어? 그냥 윤 대통령은 첫째 강점이면 강점이 왜 자식, 강점이 자식이 없다는 거또 정치 신인이야 정치적으로 아무런 부담 없어요 뭐형 동생 챙겨줄 적이 없어 없어요 그러니 윤 대통령은 뭐예요 빚진 것도 없고 갚을 것도 없어 응? 오로지 5년 동안 윤 대통령은 본인이 살아왔던 그냥 무직하게 그냥 어? 칠거 치고 깎을 거 깎고 없앨 거 없애고 세울 거 세우고 그렇게 하면 돼요 어? 그게 윤석열이라는 인간을 하늘에서 점지해가지고 딱 세우는 이유예요 그 이유 부패 권력은 여야가 따로 없어요 부패 권력 똑같아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기존 보세요 국회의원 해먹은 사람 나, 나 이번만 해먹고 다음에 안 해먹을래 그런 국회의원 봤어요? 없어요 없다고 정치인 마찬가지 전부 다 저번에 어떤 제자가 천연이랑 이런 문답을 하다가 그랬어요 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거짓말 잘하는 사람 누구? 어느 부류? 정치인 부류에요 정치인 부류 제일 거짓말 잘해 응? 죽어도 아니야 아니야 정의, 정의는 살아있다 살아있지 정의가 당연히 살아있어요 근데 그 정의는 만인이 추앙하고 만인이 옳게 정의하는 그런 정의가 아니고 자기만의 정의인 거예요. 응? 교도소감이 그러잖아. 정의는 살아있다. 살아있지. 살아있어. 살아있으니까 우리 만인이 생각하는 정의로서는 너를 버려주는 거고 지 정의로서는 깜빡하는 거지. 그게 좀 빠져. 그러니까 그 정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어떻게 푸느냐? 어떤 것을 정의라고 생각하느냐. 그 차이가 좀 있을 뿐이에요. 그 차이가. 자,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일. 바로 그거라는 거.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태후에 깜빵 갈땐 가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해놔야 돼. 그게. 그래야 대대로. 박정희 대통령이 욕을 먹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뭐예요. 박정희 대통령 우리나라 국부라고 하잖아요. 국부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으면 없었으면 그 정도 리더십, 추진력 끌고 관련해서 어떻게 해요. 한쪽은 핍박할 수밖에 없었지 이가 우리, 우리나라가 이렇게 60년대에 이렇게 치고 나왔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응? 정말로 원한을 많이 사. 뭐 기존에 이제 뭐 검사 생활하면서도 많이 원한 많이 샀어요. 나쁜 놈이 나쁜 놈이 지가감빵 가면서 아나 나쁜 짓 했으니까 제대로 달게 벌 받을게요. 이런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 지가감 나쁜 짓해서 감빵을 가면도 서 불구하고 어떻게 자기는 한을 고 한을 갖고 있는 거야. 응? 원한을. 그러니 뭐 윤석열 대통령 속된 응? 말로 편할 팔자는 못 되는 거예요 못돼 응? 그러니까 정작 그 윤석열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그렇게 막쫙 하면서 결론을 맨 사야 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 밀려나고 싶잖아 그냥 대대로 누리고 싶단 말이야 국회의원 하는 사람 계속 하고 싶어 지금 각 정당에서 국회의원들이 당대표한테 눈치 보면서 벌벌벌 떨고 살살 기는 게 뭐예요 다음에 당선이 되든 떨어지든 간에 일단은 궁촌을 받아야 될거 아니야 궁촌 궁촌 못 받으면 나가리 되니까 어? 그러니까 그냥 지가 이분이 있어도 할 얘기도 뭐하고끄끙 앓다가 그지라는 거지 그게 정신들이에요 그게. 근데 그런 것은 그 옛날 조선 시대도 똑같았어요. 조선 시대 우의정, 좌의정 쫙하다 응? 삼정성 아래 쫙 포진하고 있으면서 개파별로 있었잖아요. 노론, 소론, 어? 영남파 어쩌고 저쩌고 그게 뭐야? 팝을 팝을 정치고 지금의 여당 여당 야당에서 줄 세우기고 그런 거예요. 그 이것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야. 역사 유사일래 이사일에 계속 그렇게 온 거예요. 응, 응. 자, 음, 천일이 얘기하는 거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이 해야 될 응? 앞으로 두고 보자고요. 윤 대통령은 그걸 해야 돼. 만약에 윤 대통령이 그걸 못하고 응? 책임하서 하늘이 주신 그 뜻을 이뤄내지 못하고 만약에 속된말로 죽도 밥도 안 된다. 응? 그러면 이제 완전히 진짜 이거 끝이 끝끝어 끝이에요. 응? 그게 윤 대통령의 사명이에 사명 그 사명 그걸 세워야 돼 공정의 기틀을 세우고 응? 누구나 어? 누구나 자유롭게. 사상과 가치를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응? 이러한 그늘 정치인들 얘기 잘하더구먼 헌법 응? 그치 만인의 평등 법은 법 법은 만인의 평등하고 뭐 이런 거 이거 있어야 돼 이것만 윤석, 윤석열윤 대통령이 딱 세워놓고 퇴임을 하면 이 천일이 장담할 건데 아마. 후대의 사가들은 박정희 대통령 반대에 올릴 거야 아마. 근데 이걸 못 하고 만약에 5년 동안 허송서월하고 물러난다. 그럼 아웃되는 거지 뭐. 응? 자 오늘 여기까지 많이 떠들었는데이 저는 이게 전문 그 유튜버가 아니라 조명도 없고 그래야 저저 등만 켜놓고 이렇게 방송을 찍었는데. 이 천일이 가난해서 그래요. 가난해서 조금 잘 살면 조명도 막 휴양철나 해놓고 하겠던데 여기까지. 어쨌든 우리 윤 대통령, 응? 윤 대통령의 할 일은 그거다. 응? 그래서 천일은 아, 여야 좋고 싫고 이걸 떠나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 저기에 이 천일은 한표한표딱 던져줘요. 얘기입니다. 늘 좋은 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